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다섯 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또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린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 3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이하 주정심과 제 61차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 이하 부동심들 여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도기 지역 지정 지역 해제안을 심해 의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두천, 양주, 화주 평택, 안성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 수영동네 남 연제서 동영도 부산진 금정북 강서사상 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동서남 북광산구 대전동중서 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된다. 또도 지역에서는 청주, 천안 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 포항남, 창원, 성산이 규제가 풀렸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서남동, 연수구과 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또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풀렸다. 다만 이들 인천, 세종 두개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43곳, 조정대상지역을 101곳 지정해왔는데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 비율 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번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지난 6월 기존 해제 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 대상 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 대상 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